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의 집에 자녀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 없는 자같이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 교회를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송도들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길을 잃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돌봄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길에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부르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은혜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데 돕는 자로서 날마다 기도로 협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한마음 한뜻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고민과 어려움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인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그 마음과 앞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며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어디서나 담대히 살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